mama mama h h an chu t u r m b r b w o m b w m 이, 이, 이, 게 <웃음> 아, 아 리버스는뒤로 오케이. 뭐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뭐케이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케이 와우 이오 와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와웅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플립북 극장에 <목소리> 어? 잠깐만 <웃음> 이거 있어? 어? <웃음> 아 <아니>, 다시 <웃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야 이게 야 이게 이렇게 야, 이렇게 녹음이 되나 <웃음> 야, 야 이게 안되잖아 잠깐만 <웃음> <은> 아 이거 다시 해야뭐 충돌 r 돌 h i n g d r c h r c h i c h i n u r c i d i r i 쭙! 쭙! 충돌 충돌 쭙! 르가! 뿁뿁뿁 하하핳 뿁 충돌 충돌 충돌 충돌 넘어가버리지? 충돌 충돌 흐 충돌 충돌 아 깬거야? 충돌 충돌 오케 이 충돌 충돌 <웃음> 나이스 아 발견이네 아오 오케 이 알겠어 <웃음> 알겠다고 쭙! 돌 충돌 <쭈돌>, 충돌 충돌 <웃음> 이거 모든 효과음 다 녹음하면은 내가 멘트를 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충돌 충돌 충돌 봐 충돌 충돌 충돌 충돌 충돌 충돌 충돌 충돌 충돌 충돌 충돌 충돌 이씨 d 충돌돌충물꼬물 d 꼬 o r 걸돌충돌 h i n g d 돌 o 충돌 u m e r t o n Gold 빠른 n g 야 빠른 o l 야 h i n g d o 돌 r t 돌 g o Baja d 돌충돌 돌충돌 돌충돌 충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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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충돌 충돌 예, 충돌, 충돌. 그렇지. o o r �olchum door. �olchum d o 충돌 �olchum 아 o o r � o 충돌 h u m door. o o o r d 아 이런 느낌이야. 쭈. 가자들가자 <웃음> <웃음>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와! 저 가면 뭐 되나? 오. 오 이런 게 있네. 아, 어. 해서 내려가게 한 다음에 오. 뿅, <웃음> <보잉? 웃음> <보잉? 웃음> 가자, 보잉? 보잉? 가보는 거야, 보잉? 보잉? 보잉? <웃음> 지금이네 어떻게 하는 거야? 와우. 들어감 돼? 와우. 아, 갈수 있다. 뿅? 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 왜, 먹었다 안해 먹었다 야, 이거 먹었다 해줘야지. 먹었다 이거 해줘야 되는데 바로, 뒤집어주고 바로, 뒤집어주고? 드가사 g a 가 a t 어 g a z a 우 o o 와 Oh. w o 지금 o w 아아아아 부잉 부잉 부잉 보잉, y 바로 g b 시하고 그래서 o 잉뒤 n 돌면서,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o 잉제못 가나? o y 아 n 아 보잉, y 잉 n g b o y 지금이 금이니아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세계1의 저거에 도착해서 사용. 아 이런 건또 뭐냐 저거는? 어, 오, 오, 오,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우와 우와! 뭔가 세계관이 커 여기는.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어,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아, 저 위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올라가서 지금 바로 튕겨주면? 어,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오라라? 어. 와우 안녕하세요 이 게임의 더빙을 맡은 최캐빈입니다예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이니 잠깐만 지금 기회인 것 같은데 안돼 너무 많이 튕겼지만 살짝 콩 아아 아아 다시 어떻게 하는지 알아버렸어 감을 잡아 버렸다는 거지. 오이, 오이, 건방진 게임아. 아니 좀 비켜보세요. 블럭 블럭 타치드라 비켜봐. 잠깐만. 그렇지 오이. 됐다. 가야 돼, 가야 버텨야 돼, 지금 이니. 가자. 오이. 벌써 익혀 버린 거지. 음, 벌써 난 알아 버렸다는 거지. 오이. 오이. 이뿔르르 불라! 불불 불라! 르르 불라! 불불르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 먹었다 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다불불불불불 팽창 팽창 불불불불 먹었다, 먹었다. 보인, 보인, 보인, 보인, 보인, 보인, 보인, 보인, 보인, 보인, 보인, 보인, 보인, 보인, 보 팽창팽창 인보 팽창 인 보인, 보인, 보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아아시간네 왔다갔다 해야돼 우와 야 이거 어려워 부잉? 먹었다 팽창팽창 먹었다. 팽창, 팽창. 다시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어 이거 방향을 잘해서 팽창팽창 팽창. 아, 먹... 축소, 축소. 축소 축소 먹었다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지금 부잉? 부잉? 이거 뭐야? 속도가안된어 팽창 팽창. 먹었다. 어, 먹었다. 어, 대사 대사가 헷갈린아 축소 축소. 축소. 일단 돌려. 부잉. 부잉. 먹었다. 팽창 팽창 팽창. 빨리 가자. 굴러서 가. 굴러서. 축소 축소. 아 아. 아한 아, 칸. 설마.. 오케이 됐다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으어어 어. 그렇지 아.. 아.. 먹었다! 먹었다! 팽창팽창! 먹었다! 팽창. 먹었다 또 먹었다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축소 축소! 어 됐다 됐다 아야... 아하하.. 아야, 아야 아프다 아야 아프다 아야 눌렸다, 아야 눌렸다. 야! 이야 오잉, 어어, 오잉, 어, 이오케인오아이오이 오케이, 오오 아, 어, 오 아, 아, 오케오 아, <웃음> 좋아 좋아 오케이 됐다 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착해지는 길 뭐지 어아 아, 시간별로 오케이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티면 착해진다 오케이 좋았다 팽창팽창. 먹었다 팽창 팽창 먹었다 팽창 팽창 바로 통과해 버린다 팽창 팽창 축소 축소 바로 가버리고 여기서 먹었다 팽창 팽창 부잉, 부잉. 그렇지. 부잉, 부잉. 아. 부잉. 먹었다. 먹었다. 팽창팽창. 어, 어 꼈다. 축소 축소. 축소 축소. 다시 한번. 먹었다. 먹었다. 팽창 팽창. 팽창. 부잉, 부잉. 오케이. 부잉. 오케이. 부, 그래서 드, 어 두가자. <웃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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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저저저 저, 저 무시해 저 무시해 지금이네 아 좋았다 부잉? 어 바로 깼는데? 부잉? 와우 와우 오케 이 오잉 55초 근데 레벨 디자인 되게 잘 된거 같은게 전 스테이지에 있는게 다음에 나와 드가자 부 어, 어. 어. <웃음> 먹었다. o t t a m o g o t 어 이거는 팽창팽 팽창팽창. 먹었다. 어. 팽창팽창 먹었다 팽창 going t 축 ping, ping, ping, ping, ping, ping, ping, p 올라가서 i n g ping, p i n 보잉, 보잉, 보잉, 먹었다 먹었다 여기서 팽창팽창 껴서 올라가주면서 잉르잉 보잉, 보잉, 보잉, 보잉, 보잉, 보잉, 보잉, 보잉, 보잉, 보잉, 보잉, 보잉, 보잉, 보 가만 가만 가만 가만히 있는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힘들어. 팽창 팽창. 그렇지. 아. 여러분, 쉬워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게임이. 어, 쉬워 보여도요. 절대 쉽지 않은 게임. 바로 축소 축소. 뿅? 뿅? 와우. 와우. 가자. 가자. 먹었다 먹었다 오잉. 팽창팽창 오잉? 뿜루뿍. 와우. 뿜루뿍. 뭐야 이거 축소축소 축소. 이 길이 길이 어떻게 된거지? 길이 이상한데요? 오잉. 먹었다 아 오잉. 여기서 팽창팽창 오잉. 이거를 오잉. 공을 먹었다. 밀어 먹었다 어 바로 밀어 이렇게 하는거네 응. 먹었다 이렇게 밀어 밀어 밀어 어 이렇게 이렇게 부잉 이렇게 해서 부잉 서뿌잉 축소축소 축소축소 축소. 되기 전에 가야되는데 이런 젠장 <웃음> 먹었다 팽창팽창 팽창아뿌뿌 팽창. 팽창, 팽창? 좋았다 축소축소 먹었다 팽창팽창 축소축소 바로 와. 여기서 뒤로 뒤로 뒤로 오잉? 뒤로 가주면 여기서 딱 껴가지고 팽창팽창 팽창. 알아버렸다고 나는 축소축소 가 빨리 가 오잉? 그렇지 여기서 한번 더 밀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한번 더 밀어 가가가가 임마 가, 가. 가 오케이 먹었다 이제 떨어질 텐데 여기 좀만 기다리면 그렇지 보잉 팽창팽창? 먹었다 팽창? 팽창 팽창? 먹었다 그렇지 <웃음> 아 이제 사운드 좀 바꿔야겠다 질린다 <웃음> 먹었다 먹었다 팽창팽창? <웃음> 팽창? 아이씨 먹었다 of the m a 이 o y 먹었다 <웃음> 아. 아 잠깐만 다시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아 당황해가지고 내가내목소리 먹었다 팽창팽창 팽창. 아이씨 아아 아. 아. 축소 축소 팽창 아이 나이 축소 축소. 아. 잠깐만 야 이번판부터 진짜 어려운데? <웃음> 먹었다 팽창팽창 팽창. 아 이게 동시에 탁 팽창을 해줘야 돼 다시 먹었다. 아, 팽창 팽창. 아, 축소 축소. <웃음> 팽창 팽창. 오, 오. 어려워. 아 나이. 아 <웃음> 나이. 아 나이. 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축소 축소. 먹었다. 오케이 잘했다. 하하 <웃음> 아, 먹었다. 다시. 팽창 팽창. 오케이. 아, 축소 축소 바로 뒤로 가주면서 아, 잠 먹었다 아, 이어 <nome>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어떻 하는 거어야돼어 아, 먹었어 아, 아하, 아하ì, 아하, 아하. 아하, 아, 아, 이나 이거 어떻게 어 아,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아, 아, 아이씨. 먹었다. 팽창팽창. <웃음>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축소, 아니야 축소 축소. 먹었다. 팽창팽창. 아, 야 이거 어려운데? 아, 먹. 축소 축소. 어. 팽창팽창. 오케이. 아, 축소했다가. 축소 축소. 다시 다시 강 맞춰 강 맞춰 강 맞춰고 뒤로 가면. 아, 팽창팽창. 아, 아차차. 아, 아, 아, 좋았다. 아, 축소 축소. 아, 팽창, 뱅창, 팽창, 뱅창? 아, 팽창 팽창 팽창 팽창 창창아안돼 아, 아, 아, 여기서 잠 여기서 뭐. 아안 되는데 이거 아 이거 먹었다 먹었다 아, 팽창 팽창 아, 가고 여기서 축소했다가 아, 축소 축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이씨 아, 화내지 마 팽창 팽창 아 됐다 오오 <웃음> 자동차 자동차 성격이 더러워 <웃음> 자동차 성격이 더러워졌잖아 갑자기 아아이C 아나아아이씨아이 아아이C 아아이 어... 아 어, 재밌어 이 게임은 시작이 되게 이상했는데 게임 이름이 젤리카고요 아이씨. 젤리카 응, 젤리카 아이씨. 월즈라는 게임이었고요 놀랍게도 제작사가 디즈니인 것 같은데요 아 재밌었다 아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노바